자, 다음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시퀀서 섹션 설명해 드릴 건데요. 자, 이 팬텀에는 3,5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소스들과 90가지 이상의 드럼 킷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거를 이 버튼, 그리고 이 분류되어 있는 네이밍을 통해 빠르게 바꿀 수 있고요. 자, 여기는 AP, EP, 오르간,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음색을 설정하시면 많은 카테고리를 한꺼번에 볼수 있는데요 자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제 첫번째 선택한 톤이 제 위에 뜨게 되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이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소리를 선택 후 OK 버튼 눌러주시면 그 소리가 연주되게 됩니다. 역시나 다른 소리도 마찬가지로 한번 누르시면 제일 첫 번째 있는 소리 두번 누르시면 카테고리 창 동일하게 뜨게 됩니다. 원하시는 소리 선택 후 OK 버튼 눌러주세요. 자이 시퀀스 섹션에는 녹음 버튼이 같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을 먼저 보면 자 여기 스탑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패턴이나 연주 그리고 녹음을 중단할 수 있고요 그룹 곡 재생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패턴이나 그룹 곡을 바로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이 빨간 버튼 누르시면 녹음 대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위치한 이 레코딩 버튼들을 보면 자 TR 레코드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크린에 바로 녹음 창이 뜨게 되고요 워크플로우 버튼 3가지 패턴 누르시면 이렇게 패턴창이 뜨게 됩니다 그룹창 눌러보면 이렇게 한 번에 그룹 리스트를 볼수 있고요 송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차례대로 그룹을 나열해서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위치한 리듬패턴 눌러주시면 리듬패턴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패드 섹션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. 자, 이 패드 섹션은 총 16가지의 샘플이 밖에 나와져 있고 4가지의 뱅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버튼을 누름으로써 소리를 재생시킬 수 있는데요. 이미 정해져 있는 기본 샘플이 있기 때문에 누르기만 해도 소리가 납니다. 한번 들어볼게요.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레이어링 할수 있고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글음이 끊기, 끊기게 됩니다. 이 밑에 위치한 홀드 버튼을 이용해서 패드에서 손을 떼어도 소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온, 오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. 옆에 있는 뱅크 버튼 눌러보면 화면에도 이렇게 네가지의 뱅크가 표시되어 있고 이 패드 자체에서도 네가지의 버튼을 선택해서 뱅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첫번째 뱅크, 두번째 뱅크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고요 스크린에서 터치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까랑 다른 소리가 재생되게 되겠죠 자 옆에 있는 클립보드 버튼은 여기 지정되어 있는 패드의 샘플을 다른 패드에 있는 소리로 옮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패드 모드 한번 눌러볼게요. 자 패드 모드 버튼 누르게 되면 각자 지금 패널에 설정되어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. 이 기능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.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Pad 모드 눌러주시면 현재 선택된 Pad 모드 설정 화면과 관련된 화면이 표시되, 표시가 되고 다양한 소리를 한 번에 들어볼 수 있습니다. 네임이 나와있기 때문에 보다 한눈에 보기 편하겠죠? 마지막으로 가장 옆에 있는 샘플링 버튼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샘플링이 가능합니다.